<췄> <commencer> 오오오아 <웃음> 내가 가돼 내가 내가 오늘 오늘은 치킨을 먹기로 했습니다. 빠 여기 잡고 있는데? 네. 다 여기 군다. 여기 군다. 여기 군다. 여기 군다. 여기 군 그 아, 이거 뭐가 나어 너무 맵다. 근데 아 갈릭. 아, 그 너무 불리하지 너무 불리해요. 근데뭐 모두 좀 사실 어. 에 어떻게 어. 일고 <Cherry> 오다아